우와. 좋다! 가! 가. 아 굿샷! 아 안전하다 안전하다 굿샷! 아 절로 가네 잘 쳤다 굿샷! 좋다! 좋다! 이 가자! 좋다! 어 너무 잘 쳤다 굿. 네, 오. 나이스! 오. 이야 멀리 갔다 와 소리가... 왜그래잖아 상재야 뭐지? <웃음> 골프라는 운동은 <웃음> 공으로 때려서 나이스 샤샤, 그래, 그래. 많이 갔네 와,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좋다 나이스. 오 괜찮았다. 나이스 와 큰일 났다 진짜 오? 야. 어, 나이스 나이스 다 별똥인데 아, 어? 어. 오 무무 자축 오 아이고, 상제. 아 의리했다. 고맙다. 와잘맞다어이야 와, 잘잘 머리도 맞다. 두 프로치 나. 어 좋다. 이야잘 맞다. 잘 갔다. 갔다. 야야잘 갔다. 잘 갔다. 살아나네 오. 와! 좋다. 아, 로가 이거 역시 잘다 잘 오, 오 좋다 쳐야 되는데 이리 쳐야 되는데 아! 샷오잘 오! 오! 찼어 오 제스 아우 잘 쳤다 제스 좋았다. 어이구야 샷 아, 야, 나이스 이기 좋다 샷, 샷! 좋다 야야. 어, 오 어서 와 친구. 굿샷. 와나 너무. 나있어 아니 너무 들어는어 뭐 저거? 오. 야 오늘 오늘 베스트다. 5자공 오. 아까 밀었지 멀리 가나. 멀 좋다. 나이스.